경수 안녕. 삐삐삐. 안녕 얼마냐 경수 경수 안녕. 안녕하세요 샌디기예요. 해명하려고 영상 찍었어요. 저 이제 지가 왜 자꾸 나오냐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 해명 좀 하려고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이 변기에 왜 지가 나오는지 제가 해명하고자 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작년에 찍은 영상인데 아침 모닝 또 한번 갈기려고 나갔는데 오, 어, 이미 누가 똥을 싸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이 누가 똥 싸는 게 아니라 이게 지더라고요. 쥐가 똥이 된 셈이더라고요 쥐가 똥이 된셈 그래서 씨... 어, 우리 경유수를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찝어가지고 어, 이렇게... 이제 장례식을 어, 쳐주려고 이렇게 해준 거였죠 사실 저도 좀 사실 많이 놀랐어요 그때 무슨 장신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이제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하수구를 이렇게 타가지고 에어 포켓을 찾아서 거기서 수만 분 들을 탁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디로 갈까 해가지고 빛을 찾는 거예요 그 빛을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야옹 그래도 이제 저희 똥꾸냥을 보는 거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가가지고 숨 한번 쉬고 안녕 똥꾸냥 이러면서 쥐들이 아주 영악합니다 이놈들이 관음증이에요 관음증 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쥐가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어? 이 정도면 지금 관음증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얘들이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진짜 레일로 아니 그래가지고 보면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을 내렸는데 쥐가 썩어져야물 물리는 어떻게 해 내가 숨어서 똥고양불러 그랬는데 요런 <웃음> 느낌이에요. 저희 집은 그냥 아파트 1층이라서 쥐가 들어오기 되게 쉬운 구조예요. 그냥 하수관이 바로 땅이랑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쉬워서 어, 쥐가 들어온 거고요. 쥐비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집이 더럽다고 해서 쥐가 뭐 맨날 들락날락거리고 그것도 아니에요. 쥐는 어떤 환경이든 간에 따뜻하고 자기들이 살수 있는 공간만 된다면 쥐들은 무조건 거기를 자기 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